안녕하세요. JH 캠핑입니다.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늘은 원주에 법천 소공원으로 차박 캠핑을 나왔습니다. 아, 여기 법천 소공원은 남한강 줄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벌써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와있습니다. 여기는 어 여기 앞에 보이는 강은 남한강이고 좌측 우측 다 차박 캠핑이 가능한 곳입니다 여기는 한번도 막힌적이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와 이쪽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이제 오늘은 여러사람이 모여서 차박캠핑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찾아가 봅니다 와 여기도 여긴 넓은 강변입니다.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있네요. 음, 여기 누가어디에는가 어, 여기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네요. 한사람 있는거 보니까 저기에 우리 팀이 있는가 보네요 이거는 시골 순대국입니다. 사람들 먹기 전에 순대국으로. 거기가 있다고? 아. 생활할 텐트를 전부 쳤습니다. 굿 굿. 오 아침에 아 가는데. 오늘 음. 캠핑 나와서 완전히 포식합니다. 포식. 그게 문제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게불. 게불. 게불 해삼 수육. 굴. 삼합. 아, 굴에다가 뭐 없는 게 없네요. 난 이거 안 먹어. 잡기란 잡지. 이거 안 먹어? 음. 아니 여기. 안도플라 l 지 d 또, I still do. I still do. I s t 소소를또한잔안할수 없네. 또 먹어야 음, 되겠네또 음, 먹어야 돼. 이거. 아. 음. 나 내. 아, 오늘 또 골전 또 먹어 봅니다. 이제불낙해지면 이게. 그래서 기해맛는맛이 골전 한번 먹어 봐야겠다. 호리존네. <웃음> 냉이넣더니 냉이 향이 향긋하네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강가에 지금 캠핑하는 사람들이 여러사람 있습니다 응. 저쪽 위에도 있고 아깨져 응? 압력밥솥 여기 있잖 사 먹어야지. 아, 형님 또 점심까지. 이제 남한강에서 캠핑을 모두 마치고. 돌아갑니다.